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에피소드 B 첫 번째 비디오로서 좀 간단한 그좀더 난이도를 낮춰서 에피소드 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부분들, 아,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겠다라는 스크립팅을 통해서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어떻게 추출해내고 어떻게 어플라이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다소 좀 로우 레벨로 로우 레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스크립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전달이 됐는데 일단은 뭐 어디 안 가고 걔네들은 거의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이 에피소드 B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거좀 간단하다기보다도 좀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거냐 그래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패널라이제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퍼 e r s p e c t i v e 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다음에 F7 번으로 그리드를 좀 없애줄게요. 그다음에 제가 커브를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하나 올려주고 또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좀 수정을 좀 해주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프트라고 해볼까요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된아 이게 노멀이라고 돼 있고 일단 심플리파이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가보죠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서피스를 하나, 뭐 복공면이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 라이노 서피스 모델링이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 그런 얘를 이제 가져와야죠. 클릭해가지고 아, 서피스 해가지고 제가 하나 갖고 와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고 얘를 그냥 인터널라이즈 시킨 다음에 그냥 지워버릴게요. 사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얘를 자를 거야. 잘라서 이렇게 패널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패널을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일단 설피스에 가야겠죠, 여러분들. 설피스설피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음, 여기 유틸리티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소트림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 주면은 여기 설피스가 인풋 값이죠. 여기 S.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인 드랍을 해 주면 이제 되고. 아, 어, 여기서 이제 밸류가 안돼 있고 음. 얘는 이제 그 여기 보면 밑에 보면 mt 도메인하고 제곱 파라메터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도메인이 필요한거죠. 그래서 아매스에 가보시면 은 도메인 2라고 있겠죠. 여기 컨스트럭트 도메인 2 해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아, 일단 10개라고 줘보죠. Ctrl c 컨트 l C c 컨트 l V 해가지고 10개 10개 어? 10개 10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열등분 열등분 한것 같은데, 한번 보죠. 유방향위방향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보죠. 아이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죠. 자, 음. 아,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도메인을 보게 되면, 자, 이게 0부터 2, 0부터 6이면은, 이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었지? 3,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V방향이네요. 여기가 6이, 0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볼까요? 그 선에서 이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있을텐데 여기 divide domain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 i는 base domain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인터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C샵 스크립팅 할때그 인터벌 해갖고 같이 전체 개수에서 그러니까 그 미니멈과 맥시멈 값에서 전체 개수를 나눴잖아요. 그 오퍼레이션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서피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죠. 아 리스트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꺼내주고 이렇게 넣고 예를 들면 제가 뭐0이라고한 다음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쭉 리스트가 이걸 맞춰갖고 쪼개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서피스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죠. 예. 얘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라인 같은 것도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큰 사각형을 쪼개서 이 작은 사각형이 나온 거예요. 얘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서피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한번 제가 베이클를 한번 떠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아, 베이크? 베이크를 뜨게 되면은, 이제 서피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살짝 밖으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F10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다 달라붙어 있죠. 예, 네, 좋습니다. 다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이제 서피스니까, 그 서피스 탭에 가보시면은, 이 디컴포즈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컴포스 비레벨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은 아 보죠, 또인덱싱을 해보죠. 자,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나올 거예요. 어, 얘들을 제가 다 잡아가지고 퓨리브를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택하고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트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슬라트는 아이고. 플랫은을 시켜주면 이렇게 동일하게 인덱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엣지죠? 엣지를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파이프 하나 만들어볼게요 제가 파이프 해가지고 파이프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지금 얘가 트리로 나왔잖아요 트리는 자 이것도 일단 플래튼으로 하게 되면 은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줄게요 0, 1, 2, 3 이런식으로 쭉 돌죠. 인덱스가 넘어가면 계속 돌아요. 자 이런식으로 예. 이게 워낙에 지금 제가 그 뭐야 그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스펙션을 해보면 리스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서 인덱스를 쭉 하게 되면은 계속 자 이렇게 보면은 0, 1, 2, 3, 4, 5, 6, 7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가겠죠. 예쭉 가겠죠. 우리가 포드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담았잖아요.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볼텍스 어떨까요? 볼텍스. 볼텍스는 그리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보죠. 스피어. 자 스피어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죠. 플라튼을 시켜주고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 뜨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첫 번째. 네 번째랑 첫 번째는 같죠. 이렇게 두 개가 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같잖아요. 그죠? 겹치는 거고 하지만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어쨌든 지금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니까 즉이 면에서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UV 도메인에 맞춰서 쪼갰고 쪼갠 리스트를 가지고 또 쪼갠 거예요. 거기서 엣지라든지 벌텍스를 쪼갠 거예요.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뜯어져 나오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일단 트리와 아, 지금, 트리를 좀 설명해 줘야 될것 같은데, 사실,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그 라이노 그라스 하퍼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스 하퍼 API에 보면 트리에 대한 그게 있는데, 사실, C샵이나 뭐, 여타 프로그램에는 트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매트릭스 혹은 2D, 3D, 뭐, 이렇게 n 디멘셔널 매트릭스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지, 트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벌텍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왔을 때, 자, 이게 자, 0이에요. 0.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각각의 패널이 패널의 0번째를 찍은 거예요. 얘가. 이해 되시죠? 첫 번째 패널의 0번, 두 번째 패널의 0번, 세 번째 패널의 0번, 쭉 가면 요 위에 패널의 첫 번째 0번 인덱스, 그 다음 패널의 0번, 0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리스트가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뭘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그 어, 엔리스트 이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만들고 아 카피할 거거든요. 제가 이 벌텍스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벌텍스 하나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서요. 카피해주고 또 카피해주고 또 카피해주고 그러면 일단 모양을 잡아보죠. 뭐, 비주얼 스크립팅이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이고, 맞나요? 잠깐 볼까? 그래서 1. 그렇죠 0, 1, 2,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0, 1, 2, 3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라인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라인 요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얘랑 얘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얘랑 얘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두개 만들어졌죠. 또 커피 패스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랑 얘 연결해 주고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두개, 세개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여기 파이프를 하나 설치해 보면은, 파이프 하나 설치해 볼게요, 제가. 하나, 그리고, shift 누르고, 두 개, 세 개, 네개 설치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게 지금 하나의 리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벌텍스를 하나, 둘, 셋, 네기로한 거잖아요. 근데, 트리로 갖고 올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쏟아져 나와요 리스트가 덤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벌텍스 부분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줘해 해제보...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될라나 이게 Ctrl 프트 f 누른 다음에 한아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얘를 요번에는 이게 사실 워낙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걸 한번 연결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리스트로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오, 우리는 오퍼레이션을 지금 0, 1, 2, 3, 4 0, 1, 2, 3, 4로 그러니까 다시 0, 1, 2, 3으로 연결되는 또 3이랑 0이 연결되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좀 약간 나누죠.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처음에 커브를 그, 뽀개는 것까지 해놓고, 얘는 지금 그, 라인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0.0, 아, 1.000으로 주고, r 디 d 스 c e 값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쭉 줄여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약간 뭐, 와이어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페라메터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런 프레임들을 간단하게 만들었죠.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은 같이 그룹을 잡아줘 보죠. 야, 이렇게 그룹 잡아줘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얘를 이제 뚝. 똑같이 카피를 해요.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보시면, 어, 나리시스를 가보시면은, 어, evaluate surfa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surface를 이렇게 주고요. 어, 이게 아니구나. 어, 잠시만요. 주워주고 왜 이러가 나지? 아 그쵸? 페이스를 줘야죠. 페이스 <웃음> 자 페이스를 주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우리가 뭐 하, 제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면에서 노말 벡터 방향을 추출을 해가지고 옵셋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벡터가 있죠. 벌티시스는 벡터죠. 그래서 얘 가지고 아... 여기 보면은 서피스크로 p 스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스트 서피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벌티시스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여기 U V 값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U V 값이 나오겠죠. U V 포인트. 그래서 얘를 여기 UV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플레인이 만들어지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끝에 이게 XYZ 같지만 UV 마지막엔 다 0이에요. W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UV 값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포인트, 도 플레인인가? 포인트, 이 UV에 맞는 포인트도 나오고, 또 뭐야 얘는? 노멀 벡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U 디렉션, V 디렉션. 그 다음에 얘는 프레임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노멀 벡터 방향으로 옵셋을 한번 시켜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move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넣어주고, 여기서 m 아이고, 벡터에서 amplify라고 있을 거예요. 아, amplitude라고 있고, 얘에서, 그, 당연히 노멀 벡터가 들어가야겠죠? 벡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노말 벡터. 노말 벡터 집어넣어 주고 얘를 이만큼 옵셋 시켜줘라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자 여기 포인트 잡았죠. 지금 이게 오마, 옵셋이 이만큼 됐죠. 일단 이거 노말 벡터로 된 거니까 제가 얘를 어, 4 0 0 0 해가지고 이렇게 줘볼게요. 포인트 움직인 것과 기존 포인트. 이거 선택해야겠죠. 기존 포인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셋을 시킬 수가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요 이번에 면 잡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 포인트가 워낙에 이제 붙어 있겠죠. 0일 경우에 근데 이제 옵셋을 시켜주는 거유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겠죠. 벡터들이 자 그래서 라인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는 밑에놔또주고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라인 한번 만들어 봐요. 음이 라인 해서 이 포인트 A, 그 다음에 이미 옮겨진 포인트 A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벡터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요거 있죠, 요거.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안 됐구나. 다시 당초. 아... 어. 여기서 제가 엔드포인트라고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어디가 엔드포인트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보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스를 엔드로 잡아주면 그렇죠. 여기가 엔드네요. 엔드가 옵셋이 된 거죠. 보시면 그렇죠. 네, 옵셋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n d 에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얘 인덱스 집어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 얘는 뭐야? 옵셋되는 애들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기존에 패널에 붙어있는 애들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곱셋되는 게 보이시죠 자그 상태에서 제가 파이프를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좀 줄여주고 여기도 파이프를 좀 이렇게 줄여주고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 파, 잠깐 포토샵 좀 넣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냐면 서피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얘는 지금 패널라이징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면을 쪼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을 이 각각의 노말 벡터 방향에 맞춰서 얘는 뭐 안쪽으로 살짝 오겠죠. 얘는 여기로 살짝 올라갈 것이고 얘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 오더를 맞춰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연결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라인들은 워낙에 여기 있는 파이프, 여기 있는 파이프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연결된 것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연결할 거예요. 위 아래로. 그렇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크로스로 레퍼런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보죠.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알아.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그래서 0은 0대로 밑에 아이고. 밑에 0이랑 위에 0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아, 또, copy paste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거와,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맞나요? 오케이. 아, 어, 헷갈려. <웃음> 제일 저 코딩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웃음> 자. 얘는 지금, 0번째, 0번째 밑으로 가지고, 얘는 지금 1번째, 1번째 위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커피, 페이스트 해 가지고 얘는 2번째, 얘도 2번째 얘는 3번째, 얘도 3번째 그렇게 해서 파이프 하게 되면 다 연결해 주는 거죠. 다 Shift 눌러 가지고 싹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 r a d i 값을 주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짜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이게 오도만 알면 돼요. 사실, 여기는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더 복잡하게 가죠. 좀 약간, 그, 크로스로 한번또 해줘보죠. 라인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가 1번째, 얘는 0번째 하면, 대각선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제 0번째, 얘는, 뭐야, 1번째. 이렇게 되겠죠? X자로. <웃음> 그쵸? 좀, 점 복잡해지죠? 이걸 제가 다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요것만 할게요.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요번에는 요걸로 하죠. 아, 얘 0번째. 그 다음에 얘는 3번째. 3번째. 그리고, 얘는, 아, 뭐 똑같이 가 주죠. 얘도 1 번째, 얘는 1 번째, 얘는 2 번째. 그러면 서로 이제 크로스로 레퍼런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 이거 저도 얘를 또 파이프 해가지고 그룹 잡아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럼 해주고, 얘도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빼주죠. 그리고 얘는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머지 한번 해줘봅시다. 아머지까지는 머지, 머지, 필요 없고 그냥 뷰랩으로다 받아주죠. 뷰랩으로 해가지고 얘 받아주고 얘도 받아주고 얘도 받아주고 쭉 끌고 가서 얘도 받아주고 전다 지금 시프트 누르고 오퍼레이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와줬죠. 트러스, 트러스 스트럭처,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풀리 파라메터라이즈돼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끝에 이거 하나 빼놓고 오른쪽 버튼 눌리고 퓨리브어프 해주고 꺼져볼게요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런 트러스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어 보시면은 여기 U 방향으로 우리가 레졸루션을 정할 수 있고. 비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고 자주 네. 아주 원호원 -on 그라스오퍼 하면은 건축하는 분들이 이제 패널라이징 많이 하시니까 가장 원호원적인 one -on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그라스오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사실 우리가 했던 거의 반복인데 여기 서피스 갖고 와서 도메인 쪼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소트링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아이소트림 아이소 된 각각의 서피스를 다 뽑겠죠. 뽑은 다음에 트리로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벌텍스, 이 벌텍스 가지고 이 서피스에다가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t값을 갖고 온 거예요. 왜 갖고 왔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서피스에서 그, 노멀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이 컴포넌트 자체가 uv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유보일 생성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한번 해결됐으면 얘는 필요가 없어 바로 넣으면 되니까 이 컴, 컴포넌트는 이거릴라이온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멀 벡터 나왔으니까 노멀 벡터를 우리가 이제 그트롤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앞으로 당겨 밀어버린 거죠. 벡터 방향으로. 그 다음에 라인 만들어준 거예요. 자그 다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죠. 네. 포인트 포인트 연결한 게 끝이에요. 그 여기까지 그라서퍼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 보이긴 한데 사실 뭐 없거든요 한번 반복해서 한번 콘스트럭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라서퍼를 배웠으니까 이제 C샵을 들어가야겠죠? 자 C샵도 좀 간단하게 체널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호스트 서피스를 제가 아, Ctrl-C, Ctrl-V 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예. 네. 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멀리 도망가서 해야지... 자, C샷 해가지고 얘를 갖고 오면 되겠죠. S로 그 다음에 아피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는 그냥 U 그고로케스 U 그리고 로케스 V로 주고 그 다음에 얘도 갖고 와보죠. Ctrl C, Ctrl V 해가지고 자 U, V 넣어주고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나와라. 오케이. 자. 쭉 엔터 쳐준 다음에 일단 우리는 그아 설피스에서 시작을 해보자 설피스에서 우리가 트림 같은 걸 했는데 어? 바로 나오네요. 잠깐만요. 트림 트림 하니까 U랑 V를 달라고 하죠. U랑 V를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일단 저는 여기다 0.5를 줘보고 0.5를 줘볼게요. 그리고 A에서 빼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세미콜론 해주고,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여저, 여러분 정체 없으니까 끄게요. 아, 피부 오프 해주고 보면은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보죠. 자, 지금 보면은 음, 오케이. 지금 얘는 그 UV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더블이 아니라 이제 UV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파라미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열면 음, 인터벌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인터발. 자, 이런 게잘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쳐봐요. 인터바이라고 똑같이 쳐보면은, i, u, 자, 있나요? 잠깐만요. 인터바이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 이거, 저 이거, 이렇게 해줘야죠. 자, 야, 에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인터벌이. 그래서 라이노 아, 커먼 S d k 를 열고 쳐보면은 나오죠. 여기 인터벌. 그래서 두 개의 컨스트럭터 방법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 이거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네임스페이스 지오메트 라이노 지오메트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똑같이 해보죠. 라이노 어, 지오메트리 인터벌. Interval 오케이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v로 가지고 그래서 동일하게 u 아, Interval 해가지고 얘는 아, u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0에서 0.5로 줘볼게요 자, 보죠 어떻게 든 0에서 0에서 0.5 네그 다음에 이거를 커맨트 아웃 해주고 u 해주고 v 해주고, 정자음아 그렇죠? 지금 이거랑 겹친다 가니까 그냥 제가 u 인터벌로 할게요 u 인터벌 v 인터벌 그리고 인터벌 인터벌 켜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은 원트지 서비스가 하나 나왔네요. 음, 오케이. 아. 이렇게. 아, 밑에 조그맣게 하나 나왔네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값을 여기 오른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리파라마탈라이즈를 해줄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절반이 나오겠죠 0에서 1로 교정시켜 버린 거니까 물론 이 서피스에서 우리가 UV를 따로 가져와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리파라마탈라이즈 시킨다는 거는 노말라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거니까 0에서 1그죠 0에서 1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UV가 값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Um, 1 나누기, 워낙에 0부터 1까지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0에서 1이니까, 이게 사이즈와 상관없이, 스페이스 안에서는. 여기서 나누기, 아, u를 해주고, 여기도 1로 해주고, 나누기 v로 해주면은 되겠죠? 얘는 다 인티저로 바꿔주고, 음, 인티저, 그리고 야도 인티저. 그래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 보죠. 어떻게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 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0? 이건 제가 점만 쳐볼게요. 아씨, 다 쳐줘야 되네. 원래 점만 쳐도 소수점으로 인식하긴 해요. 오케이,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얘는 인티저였어. 인티저에서 인티저를 하니까 당연히 값이 안 나오겠죠. 더블로 안 나오겠죠. 뭐 0이나 이렇게 돼버리겠죠. 왜냐면 1에서 나는 거요 그래서 1.0으로 제가 익스플리식하게 더블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 는 b 는 인티저니까 각자 더, 각자 더블로 되겠죠. 사실 여기다 d를 쳐줘도 될 거예요. 아마 d. 자, 에러 없죠. 예. 네. d를 친다는 건 이게 더블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f를 치기는 플롯인데,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겠죠. 어, 이것도 에러 안 나네. 오케이. 자, 일단 뭐, d로 쳐도 되고 아무것도 안 치면 더블로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 왔죠. 이거를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자, 루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4 해가지고, 아, 더블 루프를 하나를 만들어주죠. 아, 그러면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겠다. 자, 일단 해보죠. 예. 그래서, int j는, 0, 그리고, 어떻게? J, 아, V로 가주면 되고. 그죠? 커피해가지고, Ctrl C, Ctrl V. 얘는 뭐야? I로 들어가면 되겠죠? I 들어가가지고, 엉망이네. <웃음> 네, 또제 저녁이 돼서 제가 뇌가 이제 또좀 멍멍해졌습니다. Pro plus J. 자. 여기는 U가 되겠죠? 예. 네. 그리고, Pro plus I. 해서 열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바깥에 리스트 하나 담아줘야겠죠. 우리 다 만든 거 담아야 되니까 설피스에서설피스뉴 서비스. 리스트 해가지고 설피스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다음에 아 여기서는 두개아여기 봤죠 그냥 피스에서 바로 s s로 해주고, 아, 어, c e 에서 add를 해주는데 s f l add 해주고, 자, 그다음 일단 에러 없는지 확인해 보죠. 자, 에러 없습니다. 에러 없고 지금 널 떴는데 a는 s와 s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네, u랑 x 곱해보세요. 그 곱한 숫자만큼 나온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하나하나씩 해요. 더블, uh, 아, u, 발이라고 해주고, 더블, v, v, 발이라고 해주고, 이제 각각 얘네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v, 발이라고 넣어주고, 이제 얘네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얘가 uV이 나오고 vV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 헷갈리니까 맞춰주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여전히 에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요 값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그 인터벌을 구해봐야 되죠. 더블 해가지고 x 인터로 할게요. 더,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값이랑 맥시멈 값이 0에다가 1이잖아요. 빼면 그냥 1이니까 1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누냐면 u에 그... 그쵸, 이만큼 나누면 되죠. 네. 자, 점 0. 익스플리스틱하게 하죠. V. 얘는 V로 나눠주고. 자, 여기서. 일단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거를 지워주고. 자, X 인터발. X 인터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건 X 인터발에 곱하기 그. 이 뭐야. U니까 I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 인터벌 곱하기 i에 우리는 여기 다 하나 더더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x 인터벌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시작 누르게 되면 에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죠. x축으로. 그러니까 그 u축으로. 여기가 지금 u방향인 것 같아요. 이 커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전체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돼 있어. 이 길이에서 n 넘버만큼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다섯 개로 나눴어.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 번이던 j번이든 뛸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이 항상 여기로 들어가야 돼첫 번째 도메인이. 그쵸? 이걸 한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항상 첫 번째 도메인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j로. 제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특정 이 값에서 이값에 시작해가지고 요 값까지 갈라가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뭘 하면 되죠? 이 인터벌은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이 제이가 아니구나. 아씨 <웃음> 여러분 제가. <웃음> 머리가 잘안 도는 이제 새벽이어서 뭐 그러느니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게 되면 아 이렇게 나왔죠. 아 그렇죠. 얘를 제로로 바꿔줘야겠죠. 얘도 제로로 바꿔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크로스 레퍼런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리 원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 m 을 넣고, 뭐, 20개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0번째,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쪼갠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오퍼레이션은, 지금 이 오퍼레이션 했던 거랑 같은 거죠. 예. 네. 이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U.V.가 좀 방향이 뒤집혔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그냥 일관성만 있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왔다갔다하면 안 되고. 자 이거는 이제 U.V.를 추출하는 과정을 했고, 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이제 포인트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요번에 이제 요 루프를 보면 되겠죠. 우리 리스트, 다아온 거, 요거 요거. 그래서 f o r each도 있지만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컨벤셔널한 루프를 쓰죠. 그리고 i는 그리고 <웃음> 이렇게 i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selfs에서 account account일 아, 거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i 해준 다음에 이 selfs에서 우후. 아 i를 한번 출력을 해줘보죠. toString으로 해서 앞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print capital P 써가지고 출력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뭐 타이포 에러겠죠 뭐. 자 타이포, 타이포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거 만들어야 돼요 요거 요거 디 컴포즈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커멘트해 주고 디 컴포즈를 시켜보죠. 아 s 아 일단은 s u r f p c e 라고 해서 일단은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w s로 들어가고 그러면 좀더익스 e x p l i c 하게 우리가 그 id 제그 인텔리센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 u r f e 에서아 i 해주고 ss 따치게 되면 나오겠죠. 뭐디 컴포즈라고 있나요? c o m 없네. 그러면, 어, d u p l i c a 는 d u p l i c 는 아니고, 쭉 보시면은, 어,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커브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포인트 앳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 앳.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 0,0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0,0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u9v겠죠? 페라멘터가. 그죠? u, v겠죠?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커, 커브에서는 t 값 하나만 들어갔죠? 그럼 이제 포인트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자. 자, 포인트 3d가 리턴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한번 만들어봐요, 또. 리스트 해서 포인트 3D 에서 PTS 라고 하고 New List 포인트 3D 해가지고 일단은 담아보죠. 어떻게 되는지 3D 에서 P 해주는데 템프 라고 붙여주고, 또 name 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Add 한 다음에 아 P 템프 라고 하고, 이번에는 A 에다가 PTS 를 넣어주고 얘를 아 얘는 그냥 비로해 주죠. 해 주고, 그오케 눌러 주면 에러가 뜨겠죠. 자, 비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음, 여기 지금 다 붙어 있네요. 오케이. 자, 줄여 주고, 줄여 주고. 음,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포인트 에는 여기다 그럼 1 한번 넣어줘 볼까요? 1 1. 자 이게 UV가 이게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막 어디 돌아가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SS 누른 다음에 아 봅시다 스플릿은 우리 아까 했던 거고 아 트림을 했구나 스플릿은 안했구나 오케이 지금 여기 사실 보시면 노말 앱도 있고요, 얘도 지금 u v 넣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은 뭐야 프레임이 있는데 아까 봤는데 프레임 앱도 사실 노말 넣어달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제가 지금 그라소퍼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바로 여기서 하면 돼요. 한 번에 루페어는 끝낼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안 하고도.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거죠 굳이 우리 풀 우리는 그렇게 돌좀 약간 그라소포처럼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얘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가져와 보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값을 요걸로 한번 줘보죠 자, 요걸로 줘보고 그리고, 뷰 값을 이렇게 줘보고. 아. 얘는 커멘트 아웃 해주고, 커멘트 아웃 해주고. 자, 그러면은, 지금 SS가 없다 나오는데, SS는 뭐냐? 여기서는, 아, 어, 그냥 X가 되겠죠. X. 솔피스 X가 되겠죠. 그쵸? 해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죠. 첫번째 첫번째 첫번째 번째, 첫 이런식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게 좀 커렉트웨이긴 해요.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 좀 마음속으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챌린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겠구나를 보여드릴까 아니면 아 이거 최대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할까 지금 막 고민이 머릿속에 지금 바글바글 되는데 음... 일단은 그럼 여기서 일단 커멘트 하우스 해주고 이 부분 한번더 가보죠 자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머리에서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일단 커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SS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주고 그죠 일단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J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저는 00이라고 줘볼게요 00 자, 줌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흠 자, SS 여기 도메인을 알아내는 게 어, 여기 있네요, 도메인이 <웃음> 아 오케이 얘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자 프린트 해가지고, 투 스트링을 해가지고, 따로 뭐 있나? 자, 투 아, 스트링 해가지고,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나. 아. 요렇게 그럼. 지금, 얘는 메소드, 지금 메소드라고 나오니까, 요렇게 해주면은, 에러가 뜨겠죠 아, 일단 인풋 파라멘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 아. 이게 또 없어지는데.. 잠깐 이것도 확인해 보죠 컨트롤 C 자 힘냅시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들어가서 도메인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인터벌이 나오죠? 인터벌이 나오고 아. 트랙션을 달라고 하니까 스트링으로 달라고 하네요. 그럼 아마 유 아니면 영 아니면 1일 거예요. 자, 한번 줘 보죠. 자, 여기서 0을 주면 이제 유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러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2인 스트링을 해 줘야 될것 같아. 2 스트링. 오케이. 2 스트링 있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각각의 서피스들을 돌면서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0 0.0부터 0.02까지가 밋맥스일것 아,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죠, 쭉 내려보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제가 B를 해볼까요? 1번 그를 2개가 나오니까 어, 여기서 잠깐만요. Ss에서 도메인 해주고 가로 열고 0하면 아까 이게 아웃풋이 보였죠? 인터벌 나오죠? 인터벌. 그럼 여기서 인터벌로 받고, 어 인터벌, 인터벌로 받고 uinter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uinter에는 어떤 페라미터는지 확인해 보죠. 자, 엔터 다 치게 되면 여기 minmax 값이 있네요. minmax min 자, 민 그러면은, 이제 예.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라소퍼 실력이 막 엄청 늘것 같아요. 시샵이랑자 <웃음>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음, 여기서 s 에서 여기 자꾸 민 잡아주죠. 그리고 vinter라고 B, B 넣고 이거는 민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 제가 예측하는 거는 그렇죠 각각의 서피스를 돌 때마다 미니멈 값에 프로젝션 돼서 포인트가 나오는 걸 예측을 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쉬워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자 봅시다 포토샵 자 지금 뭐한 거냐면 여기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눴다고 치자고요 각각의 서피스 안에서 이게 지금 U방향이고 얘가 V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긴 0,0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u가 min이고 v도 min일 거라고요. 그럼 여긴 어떻게 잡죠? u는 min, 얘는 maximum. 여기는 maximum, maximum. 그죠? 얘는 maximum, minimum. u, v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린 포인트를 하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용건 됐고, Ctrl V,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밋밋 맞고 얘가 맥스가 들어가는게 맞죠. 얘도 맥스 들어가주고 얘도 맥스 들어가주고 얘 다음 이번에는 얘가 맥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이제 포인터 4개가 나오겠죠. 자 이게 과연 좋은 방식인지는 아, 뭐 해보죠. 뭐 여러가지 뭐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죠. 뭐. 자 이렇게 좋지 않은 방식인데 아, 뭐안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하나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 저장시키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담아. 그 다음에 이배리블을 다시 쓰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리즘 할때그 공간 복잡도,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그니까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금 네 번에 썼으니까 복잡도가 4분의 1로 줄겠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네요. 100번째가 컴플레인이 많이 뜨는데, 가봅시다. 아, 그쵸. A. A. 자, 이렇게 되면은 포인터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봅시다. 자, 0번, 아. 어, B로 가져와야죠. 0번째, 아이고, 0, 아, 얘를 늘리죠. 얘를 어떻게 늘릴 거냐면 쭉 늘려요. 쭉. 자, 이렇게 볼까요? 아, 스피어를 하나 달죠. 요렇게 걸음 달고, 이렇게 하면은 0, 1, 2, 아, 이거 지금, 여기가 U 방향이고, 여기가 V 방향이에요. 제가 그림에서는 여기가 U였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0, 1, 2, 아이고, 2, 0, 아, 1, 2, 3, 그 다음에 4도 똑같겠죠?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가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우리가 했던 작업이랑 얘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얘랑, 아, 얘구나. 플라틴 시킨 애들. 플라틴 시킨 애랑 지금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지금까지 좋아요. 우린 이 방법도 있는데, 우린 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 약간 좀 컴플렉스한 방법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지워주고. 이 지워주고, 도메인이라는 게 0은 유방향이고 V는 이제 1방향이다 해가지고, 민맥스로 갖고 와서, 이게 포인트를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각각의 그 뭐야 저걸 가져와야 돼요. 그 노말 벡터 노말 벡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노말 벡터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원래는 이제 한 루프 하나에 끝내도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익스플리시하게 명백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 일단은 자, 제가 일단 먼저 실험을 좀 해볼게요. 여기 X surface 있죠? 얘를 가져와서, 혹시 포인트로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크로지스틱 커브, 일단 프레임, 아, 노말, 노말, 노매랫, 노말엣이라고 있죠? 자, 그럼 UV가 있는데, 지금 얘는 UV를 줘야지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인트가 있잖아. 이 포인트 갖고 UV를 뽑아낼 수 있는 펑션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포인트에서 포인트 넣으면 끝인 거죠. 왜냐면 우리 이제 포인트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 포인트 에 있고 오케이 야 요거네요 요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 일단 이것도 루프를 돌려보죠 뭘,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인트에서 I0 한 다음에 얘는 그 우리가 담은 PTS 자체에다가 루프를 돌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루프를 놓때 하나, 둘, 셋, 넷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럼 각각의 루프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은 이 포인트 설피스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피스 뭐였어? X죠. X.에다가 크루즈 포인트를 주는 거죠. 테스트 포인트는 PTS에 I값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존재한다면 맨 앞에 분리언이라고 적혀있죠? 분리언이라는건 리턴 t 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아웃에 U랑 V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블에서 UU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은 메모리만 언사인 해줄게요. 메모리만. VV 해주고 여기서 UU들 아, 아웃 키워드 써주고 아, 아웃 키워드 써주고 VV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불리엄 밸류였으니까 True가 떠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일단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뭐냐면, 유유값만 이렇게 해보죠. 스트링 해가지고, 보면은,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107번에, 아, 그, 저, 이, 이게, 하나 더있어요 이게 2면. 자,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그죠. U 값이 나온 거죠. 각각의 포인트에. 뭐한 거냐면,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이 포인트 한,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서피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포인트 줄 테니까 U 값, 어디 위치에 있는지, V 값, 어디 위치에 있는지 줘. 내 포인트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펑션 자체가. 그래서 아왔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normal at에다가, UU랑 VV를 지어주면 되는거죠. 오케이? 이 벡터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그래서 리스트, 벡터일거에요. 벡터 맞죠? 빠르게 진행하는데 벡터 봤어요 저는. UU, VV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 리스트? 무슨 리스트냐? 벡터. 일단 벡터로 받아보죠. 벡터3D x 로 주고 VS로 주고 뉴, 아, 뉴. list um, vector 3라고 주고, 아 일단 벡터로 받아오고, 벡터로 아, 받아오고, 이 벡터는 여기다가 다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um, b s 라고 해주면 되죠. ok 눌러주면 c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자 c 나왔죠. 지금 c 나왔는데 벡터 이렇게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가서 벡터 벡터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위치에서 지금 오더링은 다 맞아요 얘네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앰플리 앰플리튜드인가 벡터에 있을 거예요 사실 앰플리튜드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보죠 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한번 줘보죠 여기다가 앞에다가 스케일 자 얘는 뭐야? 더블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 나온 거에다가 한줄한줄 한줄 편하게 할게요. 곱하기 스케일 해줘라, 그렇죠? 그다음에 OK 눌러주고 3.000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스케일 이 되나? 오케이 됐죠? 예. 자, 좋습니다. 스케일도 되고 자, 이제 노말벡터에서 스케일되는 거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 서피스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만큼 우리는 포인트를 하나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지금 포인트 하나 만들었죠. 제가 여기다 또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어 b o v 라고 할게요. 어버브 그냥, 이거는 기본 호스트, 서, 호스트 포인트고 에어 above에요. 링 똑같을 거예요. 그, 오더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벡터를 사실 담을 필요는 없군요. 디버깅 퍼포스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면 되겠죠. 포인트 3D 해가지고, p, 아, p, t, resul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뉴에서 포인트 3D를 하나 만드는데 뭘로 만들 거냐면 은 정확하게 해서 얘를 복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사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콘서트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넣어줘도 되고 좀더 정확하게 하셨다면 x 넣어주고 y 넣어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y 넣어주고 z 넣어줘도 되죠. 일단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안 깨졌죠? 에러가 안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곱하기, 벡터를 해줘요. 아, 더하기를 해줘요, 더하기. <웃음> 더하기, 곱하기, 난리나죠. 자,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 벡터를. 그리고 얘를 어디다 더해, 더하냐면은, 그, 위에, 여기 있던, 거 우리 만들었던 거죠, 여기. pts of of. 여기다가, add 해가지고, 아, p t 리 result라고 해주고, 얘를 d로 만들어주고, Uh, pts.above라고 해줘보죠 D 오 어, 에러가 없이 잘잘 되네요 <웃음> 에러가 없이 불안한데 에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 라인만 연결하면 끝이죠 한번 볼까요? 대충 여기서 A, A B 자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 라인도 다그 C#에서 코딩으로 다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포인트와 그 위에 벡터만큼 앞에 나와 있는 이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제 얘네 커넥트만 시켜주면 돼요. 커넥트만. 그러면 커넥트를 시킬 때이 리스트가 같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루프를 또한번 돌아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밑에다가 줄까요? 루프를 하나 더 뒀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 뭐라고 줄까? 좋습니다. 뭐, 일단 포인트 3D 해가지고, PA라고 줄게요. PA. 그 다음에 PTS는, PTS의 카운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 오더가 똑같기 때문에 p... 아... a... 뭐라고 줄까 네이밍이... 좋은 네이밍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죠. pj 0으로 하고 1로 하고 예. 그래서 얘를 아... 오브 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이게 똑같이 얘네들이 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오더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라인 해가지고, 아, 리스트 해가지고, 라인 하나 만들어주죠. n s new, list, line, 해준 다음에, 담아주는 거죠. n s 한 다음에, 바로 담을게요. 자, new 해서, 라인, 으쌰,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p a g로, 얘는 곧 얘겠죠? 그 다음에, p, A에 1. 얘는 얘겠죠? 예, 이렇게 해주고, E는, 아, L, N, S. 해주게 되면, 자. 오케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이제 루프를 다 돌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재밌는 패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재밌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개를 다 갖고 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원, 투, 트리, 갖고 오는 거죠. 그래,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i는 그 4만큼 띄워주는 거죠. 4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얘가 리스트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네한 세트인 거니까, 4만큼이니까, 꽁충, 꽁충, 꽁충 뛰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2, 플러스 2 해주고, 어구 큰일날뻔했네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 해주면 되겠죠 얘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b, b, c, c, d, d 자 일단 에러나는지 확인해보자 에러는 없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되죠 b, b1 여기는 C, Oop. C, D, D, C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이 시켜 주면은 자,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는데, 뭐다 지금 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그 위에 거 연결해 줘야겠죠. 자. 자, 위에 거를 어떻게 연결할까? 일단 4개 만들어 주고 더미. 더미가 아닐 때 만들어 줘야죠 여기서 이제 얘는 그 보정 얘랑 얘랑 연결이 되니까 a b c d 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얘를 다 1로 바꿔주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a 는 뭘로 연결되냐면 b 그죠 b 는 뭘로 연결되냐 c c 는 뭘로 연결되냐 d d 는 뭘로 연결되냐 다시 처음에 a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면은 게되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인덱스 지금 리스트 인덱싱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크로스를 만들어줄 때 제가 크로스를 다 만들어줘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네개 만들어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자 일단 여기 밑에 거를 보면은 자 이거 자 일단은 잠시만요. 스케일을 좀 켜주고, 오씨 이렇게 켜주고, 자 스크린 캡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지 여기가 사실은 그 어떻게 돼 있어? 자, P A죠? H로, 그렇죠? P B G로. 아, 뭐야? 이거 지로 아닌 것 같은데. 아, PB 지로 맞구나. PB 지로, 그 다음에 이거는 PC 지로죠. 이는 PD 지로고. 얘는 뭐야? PA1 여기는 PA2 그죠. 여기는 PA2. 3, P, A, 4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 연결하고 싶고 여기랑 여기 연결하시면 P, A, O, P, D, O 아니지, 아니지 P, A, P, A, 4를 갖다 주면 되죠. 아, 이 잘못했네. 이게 다 원이네, 원. 죄송합니다. 다 원이야, 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음...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죠. PA-1 PA-0부터 PA-0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PD가 들어가야 되죠. D1. 자, 플레이 시켜봅시다. 자, 생겼죠? 이렇게.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 뭐라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P... 여기도 p a G로부터, 봅시다. PA1. PA1. 이렇게 해주면, PB1이죠? PB1. <웃음> PB1.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그, 이게 지금 오더링이 달라요. 이 오더링이나 이 오더링이 달라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에 걸로 한번 해보죠. 요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크로스를 하게 하면 좋으냐면은 얘는 이제 다 항상 그 1이 1이 갖다 붙겠죠. 그러면은 P, A, B 이건 C로 들어가고 얘는 B로 들어가고 얘는 D로 들어가면 되겠죠. 뒤에 1, 1 붙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 대충 여러분들 개념이 이해 되시죠? 우리는 각각의 밑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아, A, B, C, D 그룹을 해가지고 어버브 v e 냐 아니면 호스트에 붙여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고 이걸 단순히 그냥 커넥트 시킨 게 다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뭐 정도로 일단은 그냥 뭐 마무리를 치면 될것 같아요. 예, 시간이 또 이제 한 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서둘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옵셋을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마이너스 옵셋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옵셋이 되는 거죠. 너무 크니까 줄, 줄여주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랭스 같은 것도 한번 재봐요. 그래서 지금 이 2가 라인이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썸이 네, 있을 거예요. 썸 그... 이 이거 매스에 가보면은 썸이 없어. 이것도 루프로 돌아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럴 땐 저냥 파이썬 쓰거든요. 귀찮아가지고 파이썬을 갖다 놓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 파이썬은 쉬워요. 오른쪽 버튼에서 리스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있죠? 소문자 A? 로우 캐스 A 써준 다음에, s 이라고 해주고, 그, X를 그냥 넣어주세요. X. 세마이는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하면은, 에러가 뜨네요. 어... 그럼 소문자.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116이 되는 거야. 길이가. 이 전체 라인의 길이가. 한번 보죠. 이 데이터가, 이게 변할 때마다 요렇게 갔다가 올라가겠죠. 다행히 이게 지루일 때가 가장 적겠죠. 지루일 때가 가장 적을 것 같고 한번 보죠. 리코드를 한번 해볼까요. 아, 리코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주 그리는 뭐 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켜야지 데이터들을 이해가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퀵라프를 그려주고 보죠 어, 어떤걸로 코스트 펑션을 할거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어, 어. 이렇게 지워주고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보면은 하강 하겠죠 당연히 0까지 그죠? 0까지 하강한 다음에 다시 이게 올라오겠죠 뭐 이거는 뭐 너무 인투이티브 하죠 뭐 그래 프그려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특정 커브헤처에 맞춰 가지고 뭐 오프닝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커브헤처 값에 맞춰서 옵셋되는 것들을 스케일 해준다던가 하면은 이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커브헤처 값을 맞춰 가지고 오프닝을 넣고 이 오프닝 자체가 태양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뒷바닥에서 섀도우 어나시스를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뭐 AM 몇 시부터 뭐 PM 몇 시까지 셰도우가 어떻게 들어오는 게 가장 옵티멀하다는게 나왔으면은 그런 알고리즘이나 파라메트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맞춰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아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은 그 그라소포로 이 패널을 만들어봤고 동일하게 우리도 여기서 이제 C# 스크립팅을 활용해가지고 렇게 패널도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막 포인트로 만들고 막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막 벡터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이러면 힘들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서피스를 갖고 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 추출해 낼 거냐 벡터 어떻게 가져올 거냐 UV 어떻게 가져올 거냐 여기 맞춰 가지고 패널 같은 건또 어떻게 자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대충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 정도 하면요 거의 서피스 부분 사실 커브의 척랑 프레임만 빼면 거의 다다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세요. 반복하면은 이제 좀 확실히 웬만한 커브 쪽 어나리시스는 다아 죄송해요. 서피스 어나리시스 쪽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고 어, 다음번 비디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